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게이레즈 사랑 운명하더니 29금 원나잇으로 컴백한 웨이브 류예지테나시아 기자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예계 샤건 사고를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오후죽순 늘어나던 연예예능 이젠 설레거나 풋풋하지 않다. 과감한 스킨십은 물론이고 함께 밤을 보내기도 한다. 그냥 매운맛도 아닌 그야말로 말라마연의예능의 등장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는 14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아웨이브의 잠만 자는 사이다. 그동안 다른 연애 예능이 보여주지 않았던 시간대인 오후 6시 6시의 데이트를 집중적으로 담아내 MZ세대의 진짜 사랑법을 보여준다는 게 웨이브가 밝힌 프로그램 콘셉트다. 여기에 자연스러운 만남 주구라는 뜻의 자만 주를 잡으보 만남 주구라는 것으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MZ세대의 가벼운 연애를 드러냈다. 공길은 예고편을 보면 남녀가 한 침대에 누워 이야기 나누는 장면은 물론이고 벗을까 그냥 잘때선 넘는 버릇이 있어 내가 그 만족을 채워주고 싶은데 왁싱한 사람이 좋더라 드디어 필미학도 순하게 등의 대사가 나온다 출연진들의 대화는 선 넘는 수위로 매분 매초 혀를 자게 했다 아무리 연애 리얼리티가 전성기라 하지만 화제성만을 위한 선정적인 콘셉트는 다소 당황스럽다. 예고편만 봐도 벌써부터 불편함과 민망함을 유발하는 선정적인 내용들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웨이브가 출연진 보도는 뒷전 화제 성만을 좋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려름 웨이브는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담은 웨이브에는 메리쿠어를 론칭했다. 다양성, 커플들의 도전기를 담았다는 해당 방송은 존중한다는 따뜻한 시선과 불편하다는 부정적 반응이 뜨겁게 엇갈렸다. 국내 최초로 성소수자들을 소재로 한 예능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화제성이 따라 붙었지만 소수자를 대변하는 시도가 예능으로서 소비돼야 한다는 점이 자칫 폭력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논란이 따르기도 웨이브가 또론칭했던 프로그램으로는 남의 연애가 있다. 남의 연애는 동성에게 끌리는 남자, 케이 둘이 남의 집에 입주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담은 데이팅 프로그램이다. 잇따른 커여 그 예능 론칭의 일부 온라인 맘 카페에서는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 동성애를 굳이 세상에 알려야 하나 등 웨이브에 항의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세상에 자아 나오지 못했던 이들을 밖으로 꺼내며 새로운 시도를 했던 웨이브. 하지만 무리한 시도로 안 하느냐만 못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샀다. 콘텐츠 포화 상태 속 살아남기 위한 변조로 해석되지만 대중성이 낮은 소재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사랑에 빠진 출연자들을 이용해 자극성을 높이고 시청률을 올리려는 무책임한 태도라면 위험하다. 자극적인 양념만 가미한다고 해서 감칠맛이 나는 게 아니다. 가끔 접하는 매운맛은 어느 정도의 마니아층을 불러올 수있지만 계속해서 자극적이게만 먹다 보면 질리는 법상 아무리 세상이 변해 쿠요 예능까지 등장했다고 해도 침대 한 속사정까지 들여다보는 잠만 자는 사이에 컨셉은 너무 과하다. 연애 리얼리티는 어느 정도 설렘과 자극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 법. 웨이브가타 프로그램과는 나름대로 차별화라고 추구하는 방향은 점점 밸런스가 붕괴되고 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